모르겠으면 그걸 생각해내야지.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여자친구하나딱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곱씹어보면 돼. 그러면 <웃음> 나네요 일단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30분만 좀 생각 좀 해볼게.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저 매우 잘해요. 저는 순발력이 좋은 편입니다. 오늘 뭐할 거냐면 퍼플들의 연애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. 보통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답이 다 나와있어요.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. 자 한번 해보세요. 여자친구가 요리를 해줬는데 맛이 없을 때, 요 내가 만든 김치볶음밥 어때? 맛있어? 와 존나 너 맛이야. 씨.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은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일단락 되겠죠?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? 와 진짜 맛있어! 네가 해준 게내 생에서 제일 맛있다! 이것만 먹고 싶어요! 라고 하면 <웃음> 어때요? 어 싫어요 <웃음> 이런 사람이랑 안 만나요 저 시발 여기 점점 점점 저 그냥 바로 잠수이별. 아뭔 소래요. <웃음> 애매하게 거짓말 할 바에는 이렇게 농담으로 인해서 개그로 승화 시키면 깔깔깔깔! 우리 오빠 역시 개그 최고! 애매한 거짓말보다 욕을 받는다와 네, 어떻게 만들었어? 정말 매력적인 맛이 나는구나. 중국집에서 팔것 같아. 어때요? 어 별로예요. 그럴 때일수록 더 오바해서 표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어 야! 와. <웃음> 야! 야! 아, 이거지! <웃음> 진짜 오점 만점인 거 같아요. 어, 진짜? 왜냐면 이렇게 오버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거지 같다는 걸 절대 캐치 못할것 같고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요리를 잘못 하는 걸 알지만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면 또 좋거든요. 음... 질리지 않는 맛이야. 어때? 유진아... 그만 만나... <웃음> <웃음> 내가 가르쳐 줄게. 요리 같이 하자. 어때요? 어, 이것도 좋아. 내 잘못으로 인해 여자친구가 화가 났을 때 여자친구가 내가 진짜 왜하는지 모르겠어?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문장이죠. 여자는 실제로 A에 대한 걸 화났어요. 근데 남자가 B 나왔다가 어 아닌가 C? D 잘못 다 풀어버리는 거야. 난 정말 모르겠으니까 네가 그렇게 물어봐도 난 대답해줄 수가 없어. 어, 짜증나. <웃음> 진심 어린 눈으로 눈을 바라보면 음. 미안하다. 그냥 무작정 미안하다고 하면 은 그냥 이 상황을 회피하고 네. 싶은 마음에 사과를 하는 걸로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. 음, 그러면 뒤에 미안하다 와 동시에 뒤에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. 아 아니지 너가 먼저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걸 니네 때문에 화가 나는데 왜 내가 그 감정 소모해서 그걸 얘기해야 돼? 입 아프게? 니네 상황이 짝난 죽겠는데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난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 화나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난 정말 내 잘못을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그걸 생각해내야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화났다?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곱씹어보면 돼 그러면 나는 일단 미안하다고 하고 30분만 좀 생각 좀 해볼게 <웃음> 어때요? 저는 여자들의 언어 유희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 그래, 끝나. <웃음> 어. 어. 어. 어. <웃음> 우선 화나게해서 미안해. 말을 해줘야지. <웃음> 우선 사과부터 해요. 왜왜 아, <웃음> 아, 왜 점점 급발진을 해요? 너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된 거야 그걸 알려주시면 좋겠다. 혼자 할줄 몰라? 몰라. 오 귀여워.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전 제가 제일 잘못해서 남자친구가 화가 났을 때 네. 너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화가 난것 같은데 응. 내가 그걸 한번 응. 얘기해볼게. 어, 음. 이것 때문에 화가 났나? 다 적어. 어. 다 적어놓고 이것 때문에 너가 오늘 화가 난것 같은데 진짜 미안하다.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억울해도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잘못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자기 입장을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아요.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여자친구가 똥 싸다가 변기가 막혔을 때똥 싸다가 변기가 막혔는데 이거 누구 잘못이야? 와 이거 예, 존나 왕건이네 야 태조 왕건이 이걸먹어 놀라겠어요 어 진짜 헤어지고 싶어 <웃음>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네. 한 개는 똥을 계속 바라볼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당신 일단 싼 똥을 바라보면서 음아 저기야 어디서 아, 담먹었구나 <웃음> 이러거나 아니면 진짜 제컨디션이좀안 좋으면 휴지 같은 거 넣었어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처리할게 싫을 수도 있잖아 네가 처리해 <웃음> 정답! 부추 콩나물! <웃음> 애매하게 어, 괜찮아 이러면 은또 응. 어색합니다 저 같은 응. 스타일은 좀 재밌게 응. 좀 유쾌하게 넘어가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진지한 거보다정담으로 응. 어. 우선 안 먹기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오래돼서 미안해 아 근데 지네 집일 수도 있잖아 이사 가자 가자 이사 가자 이사 가자 내가 한남더힐 사줄게 베스트 답변이셨어요. <웃음> 이 상황에선 제일 중요한 거 여자친구를 민망하지 않게 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 우리 집 변기 수업이 원래 약해가지고 아 자주 막혀 원래 있었던 일이야 내가 해줄게 자주 있 일이야 내가 해줄게 내가 뚫어줄게 내가 해줄게 아, 이렇게 하면은 여자친구도. 여자친구도 아 내가 응. 똥을 많이 써서 막힌 게 아니라 원래 이렇구나 하지만 남자친구가 속으로 아똥 존나 쌌네 이러겠지 여자친구가 못먹는 음식을 깜빡하고 사왔을 때나 뭐. 커피 못먹는데 왜 사왔어? <웃음> 와 나쁜 남자의 표본 이게 정답이 있어 이상황에 이건 진짜 인기응변이 어. 중요한 것 같아요 착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먹으려고 근데 아, 두 개야 나는 원래 두개 먹잖아 나면서 아. 이제? 그럼 내 거는? 어? 이제 시키려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키려고 살때 아, 아, 전화하지 아 자기 게임하고 있잖아요 게임하는 거 방해하는 너무 싫어 게임 안 했는데 게임 안 했어? 응 음. 내자의 멋이야. 야, 두개다 먹을게. 또 사면 되잖아. 내가 미안해. 현실적이지 않아요? 아, 나 남자친구가 그렇게 하면은 나 바로. 아, 미안해. 나 바로 사올게 하고 바로 달려가서 그냥 사왔을 거 같아, 다른 거. 아, 진짜 깜빡했다. 아, 나 요즘 내 정신 좀 봐. 나 진짜 바로 사올게. 기다려. 하고 사올 거 같아. 거짓말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아, 있다. 응. 아, 이걸 바꾸겠습니다 그러면. 응. 잘못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뛰쳐나간다. 그건 좀 귀엽지 않을까? 연유 면유... 라떼 마치. 어 근데 거짓말보다 훨씬 나아. 응. 나 살찐 거 같지 않아? 이거 대표적인 사례죠. <웃음> 나 살찐 거 같지 않아? 이야 이게 살쪘다고? 야니몇 킬로야? 니40 킬로 되긴 하니? 어? 나 살찐 거 같지 않아 정무나? 이발뚝 봐봐. 왜 먹은 직스러운데? 비교 같다는 소리죠?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네가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게 싫다 괜찮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? 아니 그런 거 말하면은 낯간지러워해요 낯간지러워 한다고요? 나 살찐 거 같지 않아? 아니야 응. 안 쪘는데? 이분 옷 때문에 그래 그럼 결국나 뚱뚱해 보인다는 소리네? 안 쪘는데 <웃음> 아니 안 쪘는데 그뭐 이분 옷이 너를 지금 불편하게 해서 그렇다니까? 이 옷이 아 나한테 안 어울린다는 거네? 아 옷은 되게 잘 어울리지 근데 그냥 그 뭐 샐러드 먹자, 그러면. <웃음> 진짜 뻔뻔해야 돼요, 연애하라면야 이게 지금 살이라고 지금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? 야, 이 가죽이야, 가죽. 어. 어. 야 너가 살이 어있어 지금? 너 지금 더 쪄야 돼. 야, 빨리 더 먹어. 먹어. 어, 어. 야, 이런, 더 거. 아, 이런 거, 이런 아, 거 해야 오케이. 돼. 야, 아, 뭔 소리야. 너더 먹어야 돼. 뭐가 살 쪄? <웃음> 좋아, 좋아. 친구들이랑 밤새 <웃음> 술 먹는다 했는데 반응이... 재밌게 놀고 와. <웃음> 나 <존나> 진짜 <재밌어. 웃음> 난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어. 아, 난 이렇게 너무 말하고 싶단 말이야, 여러분. <웃음> 다음은 너랑 더 재밌게 놀 거야. 근데 다음 언제 왜 오늘 아니고 왜 나만 빼고 놀아 내가 너밖에 없니 <웃음> 내 인간 관계 좀 지켜줘 제발 너도 놀아 어때 너도 놀아 진짜 권태기 이빠이 온 커플들의 대화다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는 사실 여자친구가 가지 마라는 표현이라서 가고 중간중간에 좀 보고를 좀 확실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중간중간에 연락할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술 먹는 거야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지 누구랑 술을마신지 모르잖아 아, 괜찮은 것 같아요 응. 아 오늘 많이 배웁니다 역시 연애 박사시네요 자, 할... 모르네요? 뭘 해요? 뭘 아. 해요? 사실 제일 긍정적인 편은 아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피곤해 이러고 조금 자고 솔직히 좀 힘내긴 해야죠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오늘 아침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 못 걷게 해줄게 하고 이제 내일 또 이런다? 그럼 이제 망했어 너무 피곤해 다음에 내탕 뛰자 <웃음> 그 진짜 피곤하면 그래? 근데 해봐야 알지 아 맞네 쉬, 쉬. 아 미안. <웃음> 아 미안. 역으로 가스라이팅 합시다.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나집 갈게. <웃음> 넘겨. 어 베스트야. 자,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세요?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. 요새 아, 박사셔서 그래요. 저는 진짜 이거 해보면서 느낀 게 진짜 연예 어렵다. 이 사이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골라가지고 실생활에써버면여자 친구가 좋아할 거예요. 어떤 미친 여자를 <웃음> 좋아할까요? 대부분 좀 유쾌하게 풀어가면 은 난감한 상황도 좀 재밌게 흘러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였고요. 여러분, 연애할 때답정넣는 기본입니다. 연애할 때 공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다. 따단. 따단. 자, 오늘 유진 제꼴의 위기상황 대처법 알아보기 네, 대성공! 비비. 비비. 어, 자기야, 어제 닭을 먹었구나? <웃음>